홍원이의 운동교실 하체운동편. 제가 리얼 운동 때 했었죠? 레그 스텐션이라고 다리를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 하는 이 운동 먼저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하체 운동할 때 가장 먼저요. 가장 오. 첫 번째. 다 끝나고 마지막에 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하는데 왜 먼저 할?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이 내측광근. 외측강근, 가운데 직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스쿼트나 레그프레스가 해서 이런 외측강근, 더큰 근육들이 펌핑이 된 상태에서 얘를 하게 되면 집중이 조금 덜 돼요. 이, 이쪽이 더 많이 펌핑이 돼 있고 인지되어 있는 상태라 조금 덜 되고 얘가 펌핑되기 전에 이 조금 더 작은 직근 운동을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은 내측관근이 물방울같이 생긴 내측관근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운동이에요 먼저 이렇게 여기서 앉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피, 폈을 때 그냥 피는 거랑 피면서 마지막에 들면은 조금 더 자격어도 쓰여지지만 직근에 힘이 더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앉아서 릎을 피면서 살짝 이렇게 허벅지가 들리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들릴 필요는 없어요 느낌 정도만 들리는 정도로 하면 은 직근에 훨씬 더 단축이 최고 수축이 훨씬 더잘 돼요 그거를 운영하셔서 하시면 되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특히나 이 아래쪽은 붙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동안 얘가 이렇게 떠지면 안돼 떠지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다는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쪽이 운동이 돼요 반대로 가 계속 다 있으면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위쪽에 운동이 더 많이 되니까는 항상 들었다가 내렸을 때도 얘가 일부러 더 닿는 느낌, 누르는 느낌으로 내리시면은 늘어날 때잘 걸려요, 부하가. 절대로 무겁다고 이렇게 들면 안 돼요. 이렇게. 반동을 하면 안 되고. 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얘기가 많은 것들이 발끝, 발목을 어떻게 하느냐. 이거를 당겨야 되느냐. 밀어야 되느냐. 벌려야 되느냐. 모아야 되느냐. 그러니까 요거에 답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직근을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야 돼요 발목은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없어요 이제 부하가 여기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없는 거예요 그냥, 그냥 내 발목 안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냥 얘부터 여기까지 이 부하가 이 패드에서 닿는 이 여기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들고 내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, 근데 여기서 얘를 당겨 버리면 이쪽 앞쪽에 정경골근이 단축이 되겠죠 이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피면 또 얘가 신장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쪽 무릎 쪽의회를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당겨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당겨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내측선 쪽에 좀더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당겨서 계속 끝까지 움직이거나 아니면 저같이 힘을 빼고 계속 끝까지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는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움직일 때 어,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 수축을 끝까지 얘를 끝까지 가야 돼요 올렸다가 내릴 때 일부러 엉덩이랑 더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리면 되고 여기서 상체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상체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 얘로 내렸다가 올릴 때도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 하면 은내가 조금 더 단축되는 느낌이 훨씬 더잘올 거예요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살짝 숙여주는 느낌 제가 리얼 운동할 때 보면 제가 하면서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어. 그리고 단축때나 이때가 훨씬 더이 근육에 수축시켜주는 게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의 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얘 상관없이 얘만 움직임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방법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의 넓이 같은 경우는 골반 딱 앉으면 그대로 일자로 딱 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 끝까지 다 내리지 마시고 힘이 빠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다시 들면 돼요 다 내려버리면 은 무릎 쪽에 힘이 또 있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내리면 이 무릎 쪽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는 그러면 이제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계속 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, 허벅지를 이제 뭐, 당연히 도 해도, 해도 커지죠?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보다는, 레그 아, 이렇게 커지는 것보다는, 이런 디테일, 선수들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막 앞에 갈라지는 그런 디테일이 있잖아요.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, 레그 익스텐션을 이렇게 잘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. 그래도 진짜 좀 힘든 운동이긴 하지만, 끝까지 부할 때까지 막 타는 느낌, 버닝되는 느낌, 막 뜨거운 느낌까지 나게,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은, 좀 더, 직근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고 분리가 될수 있는 이 하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는꼭 필요한 운동, 하체 운동 중에 특히 남자들, 남자들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시는 됩니다 자, 지금까지 하체 분리가 잘 되는 홍원이었습니다